안녕하십니까 3월 8일자 해외선물 미국시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최종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발언해 시장은 충격을 받으며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파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확대돼 JP모건이 3% 가까이 하락하는 등 금융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네요. 또한 장 후반엔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미중 갈등에 대해 언급해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유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FMC에서 5 0 b 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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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치는 10만6천명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증가한 2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길 공공시에는 구인이직보고서 연준의장 증언과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구인이직보고서 이전치는 1,101만2천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1,050만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유재고 이전치는 116만5천 배럴이며 예측치는 마이너스 30만8천 배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